결혼하면 제일 행복한 게 뭔가요? 결혼하면 제일 행복한 거는 그냥 눈 뜨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 볼수 있다는 거? 어. <웃음> 어. 내가 어, 어제 새벽에 깨웠다고 짜증냈잖아아그럼 <웃음> 너무 새벽에 깨워가지고 <웃음> 아 죄송합니다 아 그냥 다섯 시 반은 좀 심했어 <웃음> 몇 시에 잤는데 <웃음> 4시에 잠들었는데 다, 5시 반에 깨어가지고 우리 장가 4시에 잔줄 몰랐어 그냥. 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미안하다고 5번도 말했는데 괜찮다고 한 번도 말안해가지고 <웃음> 진짜 안 괜찮았거든 <웃음> 너무 속상했어 근데. 아니 전날 4시간 자, 자고 응. 이제 뭐, 어제도 이제 일이 많아가지고 4시에 잠갔잖아요 근데 전날 한 4시간 정도 자고 어, 오늘도 이제 5시 반에 일어나고 응. 그 다음 또 다시 잠 깨가지고 잠 안오고 이래서 오늘 2시간 반밖에 못 잤거든 그러니까 이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아 진짜 잠은 많이 자. 어 응.